충구대도로변 그 땅가격이 평당 1,3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만은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이나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가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내집 마련을 위해서 대부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향후 뭐 아파트 장기간 투자를 보고 내가 살면서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투자에 대해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서 투자를 하는데 매물이 나와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만 구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뭐, 그게 기준은 어느 게 맞다, 아니다를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한 번씩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뭐 상가주택이나 주택 다가구주택들은 내릴 기미가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론하고는 좀 틀릴 것이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정도 상승한 적도 없고 다가구주택 땅값이 이정도로 또 가격이 상승한 적도 없습니다. 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자를 내면서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할 것이냐 내가 이자를 내면서 어느 정도 이자를 뭐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고 일부 내가 주인세대에 거주할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내가 마진이 조금 있고 수익이 발생되는 곳이 낫겠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 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그리십사리 그래 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2007년도 정도에 부동산을 하면서 실제 황금동 내거리의 대도로변에 매물이 나왔는 게 있습니다. 황금동 848에 2번지 대도로변이죠. 대도로변에 그때 땅가격이 소위 말해서 뭐 1층이든 2층이든 상가 형태지만 은 평당 1300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을 우연찮게 정리를 하다가 저도 뭐 확인을 하게 됐는데 자료 정리를 워낙 뭐 옛날에 뭐 하다 보니까 뭐 실제 자료가 이렇게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땅값들이 지금 현재 이 대도로변에 뭐 4천만 원에서 실거래되는 게뭐한 5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었지만은 이때는 1,300만 원 아주 저렴했었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직접 확인을 해봐도 이와 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 자료들 뭐 어떤 것들은 한 번씩 나오지만은 이런 자료들이 안 나오는 게 많고 사실 플은 100%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금액과 예전의 금액 차이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가격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불과 이 3년 사이에 급속도로 주택 가격이나 뭐 상가 주택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뭐 사실 오르다가 내리다가 뭐 이래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금매로 뭐 어떤 뭐집원에 있는 땅들이 팔렸을 때 그게 뭐 시세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액들은 조금 조금씩 올랐었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런 어플 때문에 시세 확인을 하기도 좋고 유튜브에서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자료나 아니면 로드 맵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맵을 구입을 해서 CD에 넣어서 이런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을 팔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제가 했는 것 같은데 그때 요 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일부분 땅들이 앱은 매물로 좀 나와 있었죠. 단지 대도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쪽에 매물들이 어느 정도 좀 거래가 되었고 매물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반적으로 2층 주택인기나 뭐 단독주택들 거래되는 금액들은 뭐한 3-400 정도 거래가 되었고 신축으로 짓는 원룸 건물들이나 뭐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건물들이 평균적으로 7-800-900까지도 뭐 거래가 되었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확인은 되네요. 기는 되는데 뭐 자세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가격들이 뭐 2020년 2018년까지 거의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가격 상가주택이 급작스럽게 올랐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실초 몸소 느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구의 투기 바람이 불지 않거나 재개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파트나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상업지역의 땅은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은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바라보고 사실 뭐 2m, 3m 이런 집에 속집에 들어가서 상업지역을 산다는 것은 사실 지금 재개발이 거의 올 수도 없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까지 보시려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평생 산다고 생각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상가건물, 상가주택을 구입했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 환급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도 한 번씩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말 정보에 의해서 재개발이 2년 뒤에 3년 뒤에 된다. 그런 정보가 명확하게 있다면 은뭐 상업지역이든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마찬가지 다 메리트는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은 내가 정보를 가지고 짧은 내, 시간 내에 수익을 발생시키냐는 결국은 정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아파트가 뭐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우죽순 뭐 엄청나게 생겨나면은 뭐 천평의 땅이 있다면 이런 아파트에 세대수가 천세대, 이천세대 뭐 이래 갈수 있지만은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이나 뭐 천평의 부지가 있다면은 세대수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열세대, 스무세대 뭐그 정도 뿐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넓은 것보다는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더큰 요인이고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나 뭐 다가구주택,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시내에 공급하는 땅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결국은 주택이나 상가주택 가격은 이론에 의하면 내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팔아야 될 분들은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에게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급하게 뭐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매물이 아니라면 그렇게 쉽게 금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축 건물, 신축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매물들은 금매물로 지금 나오고 실제 일부 거래도 되고 있지만은 금액 자체를 많이 낮춰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물을 짓는 종건에서 한 채만 짓는 게 아니죠. 여러 채를 좀 짓다 보니까 일부 돈 회전을 위해서 신축 다가구주택을 금매물로 팔려고 하거나 금액을 좀 낮춰서 매물로 팔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뭐 얘기 드리지는 못해도 이 정도만 얘기를 드려도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외의 주택이나 상가주택 금매물이 나오고 있고 일부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금액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이나 일반적으로 오래된 원룸 건물이나 뭐준 주택, 준 상가 주택이나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돈이 급하지 않으면 일부 팔 사람들은 대부분 좀다 팔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살 분들도 아파트를 많이 좀 구입도 했지만은 뭐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신축, 구축 할것 없이 일부도 많이 구입을 했죠. 일단 구입을 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살면 금액이 내리든 오르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결국은 금액은 오르기 때문에 뭐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 거 아니냐 뭐 괜히 샀는 거 아니냐 부부싸움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아파트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을 해야 되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신축들이 대부분 금액을 뭐 종합건설 사장들이 일부 금액을 낮춰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렇게 매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화가 오셔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큰 도움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화를 받고 다양한 문의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항상 참고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뭐 한두 분이 궁금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손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이익을 보시는 시간을 만드시고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씩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